안녕하세요. 허니블리입니다. 네. 저는 지금 광주에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 키가 너무 커서 같이 한번 쓰겠다. 진짜 음주가 쇠샷 해주셔야겠다. 여기에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월드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ACC? ACC. ACC. 요 저희가 여기를 좀 접수를 해보겠습니다. Yes. 지금 너무 배고파서 저희 푸드트럭 가고 있어요. <웃음> 어, 맥주 <웃음> 있어. 맥주 먹다! 맥주 있어. 저희 맥주 와. 교환권 있거든요. <웃음> 감사합니다. 시음 하래요. 시음이야? 네, 시음 받아 언니를 위해 내가 받아있어 맛있어? 맛있어? 언니, 어니사시 너무 맛있어. 어느 사시야? 아, 진짜 래가지고 아, 나도 한입 달라 할라 했는데 언니는 진짜 한 입이야. 어? 제 한입 먹을래? 음제 한입 먹을래? 더라 그러면은 어? 고기 고기만 빨가고아아 고기가 확필었다고제 대정신이야 언니. 고기를 떨어뜨렸어고기한떨 <웃음> <흔들었다고. 웃음> 고기 당주성정력에속수하면 되겠다 안돼 유미는 슬한다고 <웃음> <안> <웃음> 유미, 유미 오늘 클럽 봐야 된다고 <웃음> 지금 무슨 소리 이 봉쇄 <웃음> 저는 클럽이란 클럽모르는 사람인데 <웃음> <잘 모르겠는데. 웃음> 나이, 월나 나 2월 4월은 뭐죠? 내생일 a y You're here, you're here. You're here. y o u r 돌리라고. 돌리라고. 네. <웃음> <웃음> <웃음> 하지 마, 하지 마. <웃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진짜로? 어 진짜로 이게, 이게 한, 90몇 진짜? 어, 한 통에 90몇 칼로리인가? 진짜? 어한 통에 90몇 칼로리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어? 제가 많이 사먹었거든요 <웃음> 저희는 지금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웃음> <웃음> 이번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각 민족의 그런 민속음악들을 공연을 하는 그런 장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연을 보러 왔고 지금은 어 이거야 언니가 아까 전에 이거 막 득신한 거 보고 언니의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이 장단 좋아요 장단 DNA라는 공연을 지금 볼 예정입니다 DNA. 사랑해요 분자 주장 덕미가 덕미가 DNA가 뭐야? BTS DNA 몰라요? 네저잘 몰라요 아잠깐 <웃음> 어, 어, <웃음> 공연 보러 갑니다. 와. 좀 뮤직뱅크 느낌 아니야? r o m c and 인형한테 아, 다려려기려 역시 맛집을 찾는 건 험난하다 여기다 여기에요? 바로 봤나요? 어, 아무도 없어요 왜죠? 아무도 자? 없어요 불안한데? 응. 밤 12시까지만 데아 오늘 사이포서회 때문에 아 <웃음> 정말 그런거지 <웃음> 어. 여기 주문룩 진짜 <웃음> 어, 진짜 됐다 <웃음> <웃음> 음, 감사합니다 도 나왔어요 <웃음> 진짜 먹었나요 언니가 어나타이야나타아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 <웃음> 바로 네네네요네네네 바로 <웃음> <귀여워. 웃음> 오늘 광주 2일차입니다. 어제 저희가 원래 광주를 여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페스티벌이 너무 재밌어서 어제 그냥 계속 거기서 있었죠? 재밌게 하신분. <웃음> <웃음> 재밌게 하신분. 인생은 재밌다. <웃음> 어제 진짜 생각보다 페스티벌이 너무 알차고 구성도 괜찮고 음악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저녁까지 있다가 광주의 가로수길이라고 하는 동명동으로 지금 가서 브런치를 먹으려고 합니다. 한번 오려 4,900원 <웃음> 잘 어울리는데? 어? 어 진짜 언니 옷은 친한다 언니 옷인데요? 친한다 yeah. <웃음> 되게 비가 와요 유유 아, 도시라입니까? 비를 뚫고 왔어요. <웃음> <웃음> 브런치 먹으러 <보러> 왔어요. <웃음> 열정. <웃음> 아, 또 왔어. <웃음> <웃음> 진짜. 진짜 비 <빛> 뚫고, 진짜. 비 뚫고. 아, 이건 이쁘다. 아니 저 언니 콜라 뭐 그런 거 있나봐 어제도 이거 쏟지 않았어. 안 <웃음> 아, 쏟았어. 아, 근데 이거. <웃음>